안녕하세요 글리쌤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약속했던게 있죠 여러분들 질문 메일 그리고 고민 메일 오면은 제가 시간은 걸릴지언정 모든 분들께 회신을 하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1단계로 이제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학교 강의가 좀 많아졌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회신 메일들 조금 제가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아, 조금만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면 항상 그 단메일을 아, 보내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 단메일 보내면서 저도 이제 에너지를 얻어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아, 저한테 에너지를 얻듯이 아, 저 또한 그 얻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하고 함께 아, 나아지고 성장한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아, 특히 저는 이화 내가 화를 주체할 수 없어 가지고 일을 그르치거나 항상 그 찝찝한 마음속에서 살아가는 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취업 준비생이든 직장인이든 사업을 하든 간에 항상 내 심기를 건드리고 내 감정을 건드릴 만한 그 요소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이제 살아가고 있죠 직장에서도 항상 내 심기를 감정적으로 건드리는 그 상사 직장 동료 후배들도 있을 것이고 창업을 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매출이 줄어들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취업 준비생인데 나는 원서를 정말 잘 꾸려서 넣었는데 왜이 인사 담당자는 클릭조차 하지 않는지 축구 경기를 하는데 드리블을 내가 열심히 연습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을 제치지를 못해요 한 명도 제치지 못하고 막 제풀에 쓰러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내 스스로가 약오르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대부분 우리는 이걸 컨트롤 하느냐 컨트롤 당하느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내가 밤 11시까지 그 일정을 끝나기 전까지 모든 상황들은 내가 컨트롤 하느냐 내가 컨트롤 당하느냐 그두 가지 관점에서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사람은 대부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대부분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죠. 그리고 그 컨트롤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희열감이 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내 마음이 이제 가라앉고 화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다시 뒤집어 얘기를 하면 내가 이런 상황들을 내가 당연시 통제할 수 있고 컨트롤 할수 있어야 된다는 마음이 은연중에 이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연애를 하는데 이 사람 내 구미대로 내 뜻대로 한번 바꿔보고 싶은데 자 이런 마음이 강한데 자꾸 청개구리처럼 상대방이 다른 행동을 할때이 사람은 왜 이럴까? 또 화가 치솟죠 내 따는 기획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꾸려 가지고 올렸는데 이 상사는 왜? 내 기획서를 쓰레기 쳐다보듯 그경렬적인그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가 눈 한번 진짜 확 찌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요 자기소개서를 그렇게 집어넣는데 인사 담당자는 왜 연락이 없는가 이미 내정자가 있는게 아닐까 내 스스로 소설을 쓰고 화를 내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내가 당연하게 컨트롤할 수 있을거라 그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을 때 그게 그렇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화가 굉장히 응축되고 그걸 표출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이제 왔다갔다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클 때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컨트롤하고 있지 못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에도 스트레스를 좀 줄이기 위해선 내가 지금 당연하게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들 자 이거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저번 달에 창업을 해가지고 100만원을 벌었는데 0에서 100만원을 번거 굉장한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달에는 내가 또 200만원을 벌었어요. 처음으로 100만원을 벌었던 그때보다 두 배를 벌게 되니까, 야, 이거 내가 능력이 있구나. 내가 한달 만에 두배 매출을 올렸네. 자, 거기에서 또 엄청난 또 자신감이 이제 올라오죠. 자, 그런데 세 번째 달엔 또다시 200만원을 벌지 못하고 150만원으로 내려왔어요, 매출이. 자, 그렇게 되면 또1이 1배 하게 되죠. 야, 이게, 아, 저번 달엔 내가 2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왜 이번 달에는 150만원이지? 자이 마음이 처음 창업을 했을 때영원에서 100만원을 만들었던 완전히 창조적인 없던 거를 만들었던 그 능력 자체 결과 자체가 너무나 당연시 됐다는 거예요 자 엄밀히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어떤 결과를 냈던 것들이 그냥 당연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고 이렇게 이런 일이 항상 지속되리란 어떤 기대감 아주 당연한 기대감이 커질수록 거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이걸 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 저번엔 당연히 이랬는데 왜 이번엔 이렇지? 항상 어떤 상황 탓을 하고 남 탓을 하게 되고 내가 컨트롤하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자꾸 그걸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려다 보니까 자 그리고 그게 누군가가 없어요. 어떤 대상이 없으면 그 화살은 항상 나한테 여러분들이 너무나 어떤 계획들을 통으로 세우지 말고 약간 한달 단위, 일주일 단위로 한번 끊어보세요. 자한달 동안 일어났던 일들 중에 내가 컨트롤해서 조금이라도 이뤄냈던 것들 자 이걸 너무나 당연시 여기지 말고 그거에 가산점을 한번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루지 못했어요 이루지 못한 거자 그거 그대로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화가 날수 있고 자체로 내가 경멸적으로 느껴지거나 아, 당연히 이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해낸 것들과 이 상쇄를 시켜야 돼요. 저번 달보다 이번 달 매출이 떨어져가지고 화가 나면 내가 사업을 꾸리고 자 직장을 떠나서 사업을 처음 꾸리고 첫 매출을 내고 무언가 그 기본 베이스를 만들었던 것들 자 그런 것들 자 너무나 당연시 묻혀버렸던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상기해 낼 필요가 있어요. 하나하나에 신경 쓰고 컨트롤하지 못했다. 열받으면서 살면은 야, 평생을 그 화난 채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주어졌던 미완성 과제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내 힘으로 컨트롤 할수 있어야 되는 당연시되는 그런 것들이라 무조건 기대치만 올려놓은 게 아닌 건지 기대치만 올려놔서 그게 조금이라도 삐끗거리면 내가 힘들어하고 있지 않은 건지 내가 할수 있다는 확신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 당연시하는 마음과는 차이가 아, 있다는 겁니다 하단 설명권 온라인 카페에 제가 여러 동기부역글 그리고 1인창업 책쓰기 관련 자료들을 많이 올려놨으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마음껏 공부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